드로잉의 로지입니다. 평소에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그림이나 입시에 관해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주로 만드는 편인데요. 오늘은 제가 저 스스로를 위해 또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늦었지만 간단하게 저의 채널에 관한 소개와 앞으로 제가 할 프로젝트에 관한 다짐 겸 증거를 남기려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럼 먼저 제 채널에 대해서 소개를 짧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채널에는 채널명처럼 그림 그리는 영상을 메인으로 쌓아왔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와 일상, 여행 등 다양한 내용의 영상을 담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듯 다른 주제의 내용인데요 제 채널명 로지 드로잉만 보면 그냥 그림만 그릴 것 같은 채널인데 왜 영상이나 일상도 비슷한 주제라고 말하는 거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채널 정보에 보시면은 그림과 일상을 그려요 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드로잉이 저에게는 그림을 그린다는 1차원적인 의미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해서 일상도 그림 그리듯 살고 싶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저의 영어 이름인 로지와 그림을 그리는 삶 또 그림 그리듯 살고 싶은 삶의 의미가 담긴 드로잉을 합쳐서 로지 드로잉이라는 채널명을 짓게 됐어요 말하다 보니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 채널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은 제가 그림 그리면서 영상으로 기록하려는 저의 고민과 그로 인해 내리게 된 다짐 겸 증거 남기기를 찍어보려고 해요. 저의 고민을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저는 여섯 살 때부터 미술을 시작했어요. 을 지금 제 나이가 서른이니까 거의 24년 넘게 미술을 해온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그림에 대해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바로 그 고민이 뭐냐면은 나만의 스타일 만들기예요. 나만의 스타일 만들기가 무슨 그렇게 큰 고민이냐 하실 수가 있는데 그림 그리는 작가들을 보면은 그냥 딱 그림체만 봐도 아 어떤 작가의 그림이다 라는 거를 쉽게 떠올리실 수가 있어요. 특히 유명한 작가일수록 더더욱 그런 작가의 개성이 담긴 그림체가 두드러져 있죠. 그래서 저는 패션 일러스트도 그리고 그냥 일러스트도 그리는데 아직도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스타일이 정확하게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기도 하고 또 스타일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게 또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새롭게 다시 하게 되니까 더더욱 저의 스타일을 만드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입술을 할 때는 열심히 자료를 찾아서 학원에 가면 은 선생님들이 도와주시면서 그 중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스타일을 골라주시고 저는 그거에 맞춰 연습만 하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짜 내 그림인지 아니면 그냥 목표를 잡기 위한 수단이었는지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에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입시가 끝나고 그냥 저만의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방향을 잡는 게 너무 어렵고 스트레스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그림 그리기가 취미가 아닌 특기만 돼버려서 그냥 결과물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돼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잠깐 그림을 안 그리다가 다시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던 게 바로 패션 일러스트 때문이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패션 디자인과로 편입을 해야겠다는 목표가 생겼어요 그래서 패션 일러스트로 입시를 또 준비를 하면서 또 다시 반복됐죠.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 아니더라도 그걸 내 스타일로 만들어서 합격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공모전 그림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는 즐기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어려워지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방향을 제시해주던 선생님이나 조언자가 없다 보니까 혼자 할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는 것 SNS에 올려서 반응을 보는 것 뿐이었어요 교수님 심사위원들에게 평가 되는 거에 너무 저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 만족스러운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어릴 적이랑 다르게 지금은 누군가에게 평가 받는게 너무 당연시되고 익숙해져서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 그림조차도 매번 친구들이나 가족들 혹은 SNS에 반응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현타가 오더라고요 내가 진짜 좋아서 그리는 그림이 뭘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도대체 이 그림들은 내가 좋아서 그리는 건가 아니면 남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이러는 건가 제가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오래 해왔고 오래 했기 때문에 잘했고 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잘하고 싶은 게 그림인데 이렇게 남의 시선에 맞춰서 방향을 잡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 정말 우연치 않게 이런 회의감을 줄이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를 생각했는데 정말 생뚱맞을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직장인들이 계속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라는 글을 봤었던 때인데요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대충 내용이 뭐였냐면 직장인들이 계속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원하는 걸 사고 그거를 신용카드로 지르고 나서 남게 된 신용카드 할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늘 고민을 하다가도 결국엔 계속 회사를 다니게 된다고 하는 글을 봤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할부 금을 갚기 위해서라도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남이 만들어놓은 틀에 열을 올리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틀을 만들어서 해내자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100개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저 혼자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현재 제 채널을 봐주시는 690명의 구독자분들에게 말을 하자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 영상을 다 봐주시지는 않겠지 ]지만 또 제가 이 다짐을 지키던 안 지키던 신경을 안 쓰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190명의 적지 않은 구독자분들과 또 지나가다 저의 영상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불특정 다수의 분들과 공개적인 약속을 했으니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의 최종 목표는 일주일에 한 개씩은 꼭 그림을 그려서 100개의 그림을 그리면은 100주 동안은 100개의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약 2년 조금 넘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을 다 그리게 되면 35살이 되기 전에 저의 그림을 가지고 전시를 여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늘 마음속에 꿈꾸던 로망 중의 하나인데요. 100개의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다양한 자료도 찾고 이렇게 저렇게 그려보면서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서 저만의 느낌도 쌓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구독자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영상이 직장인으로 치면 신용카드가 되는 거고 100개의 그림을 그리겠다고 다짐한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순간 저는 신용카드를 긁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 100주의 시간은 저의 할부 계월이라고 생각을 하고 프리랜서인 저는 저만의 그 할부를 갚기 위해서 그림으로 그거를 갚아 나가려고 해요 뭐든지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금방 지치고 좋아하는 일도 싫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남이 아닌 제가 만들어 놓은 틀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편하게 즐기고 싶은 마음으로 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다 보면은 언젠가 저도 저만의 느낌이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고민을 정말 매번 하면서도 서른이 넘은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걸 보면 은 물론 저도 그만큼의 노력을 안 해서 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하려고 이렇게 영상도 찍었고 그리고 앞으로는 또 타인의 반응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저 스스로 마음 수양하듯이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보려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그려보면서 저의 그림에 대한 마음도 단단해지도록 열심히 꾸준히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그림을 꾸준히 그리고 싶은데 뭔가 거한 그림을 그려야 할것 같아서 엄두가 나지 않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본인만의 스타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 대단한 방법은 아닌데 저처럼 이렇게 개수를 정해 놓는다거나 혹은 음식, 풍경, 인물 등 주제를 하나 정해서 그 주제로 내가 이번 달 안에 다섯 뭐 개를 그리겠어 혹은 올해 안에 뭐 어떤 주제든 백개를그려 저처럼 35살이 되기 전에 꼭 나만의 전시회를 열고 싶다는 등 구체적인 방향과 목표를 정하다 보면은 그 과정들이 쌓여서 나만의 스타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100개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리는 그림들도 종종 올려보면서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지금 말을 하다 보니까 좀 말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먼 훗날 저를 위한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같이 그림 그리면서 어떻게 그릴지 어떻게 할지 댓글로 공유해주시고 도 함께 다짐해보면서 그림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상이 재밌거나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